자, 이제 17번이다, 17번. 네. 17번에는 우리는 사업을이다, 그제? 네. 자, 사업은 상담한다는데, 얘문 먼저 사업할까요? 너는사업군이다어깨설좀 하지 마라, 그제? 그게 어디있노? 내가 사업이 재능이 있어갖고, 막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, 어? 엄마, 아버지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는 사람도 있고, 가다가 우유국주로 치익도안 되고 갈 데가 없으니 장사하는 수도 있고. 그치?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.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이런 사업을,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. 그리고 이런 사업이 여러분들은 언제 하겠노? 뭐 18살 이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안 되지만, 그 뒤부터는 나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잖아. 지금 한갑이 지났어도 사업하잖아. 그지 그러면 이 나이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겠 그렇죠? 사업은 결국 은 우리는 재능이다. 이 말이야. 그러면 운명주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자꾸 다르지. 이 나이에 때는 이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당신은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다. 나이가딱 정해놨다. 그러면 지금 나이에 때에 시작하려면 이때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돼있다. 그러면 그 분야는 어떤 분야로 가면 참 좋겠다. 여기딱 되어 있다. 그런데 사업하고 싶은 사람 5 5 0 0은 아까 봤어 못 하겠지? 많았겠지? 자, 이거 안 보고 가갖고 실패. 우리나라 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식당이라든지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우리가 90%를 하잖아. 이거 안받기 때문에 90% 망하는 거야 <웃음> 이것만 보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? 이거 정말로 40% 이하로 줄인다 그거는 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걸 보고 가면 정말로 40% 이하로 줄인다 실패의 확률을지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놨으니까 망할 때는 안 하는 거지 못하게 딱해 놨으니까 그런데 이게 5,500원 이아까와고안 보겠다 이거지 음. <웃음> 봐야 되겠죠 <웃음>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는 길하고 장사하는 길하고 달라요 사업을 장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에다 이 말이야. 사업은 내가 하는 것이고 장사는 다른 사람 손님이 하는 거야 그럼 완전히 다르잖아 사업은 내가 국내 해갖고 내 능력으로 팔고 하는 거잖아 장사는 판만 채이 나고 어느 사람 불러 있는 거잖아. 어느 사람이냐고 그렇게 개념이 다르다는 거다.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해?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운명 주기에 딱 맞춰서 나는 성공할 수 있을 때 해야 안 되겠나, 그죠 실패할 때 병렬 해봐야 그거는 병렬 실패다. 운안 따라주는데 뭐 하겠노? 누구 말따나 그렇잖아요 그지? 연애하지마라 한는데또 연애해갖고 지 인생 조짓분다이 말이에요. 그죠? 또 그냥 오라니까 이만큼 만들어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.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키우 사람이 없어갖고 헤매고 이? 그래갖고 엄마 아버지 똥짐 다 맞기쁘고 이래보면 곤란하잖아. 그래서 사업도 어떻게 사업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.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상담도. 사업은 그 사람의 그 운명적으로 자기 능력 위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다. 그러면 어느 시기에 사업을 해야 성공을 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 해야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때 시작하면 가장 좋은 것이다. 요것을 안볼 거가. 네, 이사업한테한번 알고 나면 보겠지. 봐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사업은 자기 위주다. 손님하고 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 인연이 사업은 자기 위주로 자기 운명과 꼭쫙 앞으로 가는 거야. 주기야 똑같이 운명 주기야 똑같이 하는 는데 사업이나 뭐 장사나 운명 주기는 다 똑같아. 그렇지?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그 시기 이것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. 사업은 사업은 인연법이 그렇게 많이 작용되는 게 아니야. 자기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거. 자기의 재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거. 사업도 돈은 조금만큼만 뻗어도 되고, 지가 재미있어 사는 거. 그 재능과 자기 특성에 따라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해나가는 거야. 예 능력과 재능과 자기 특성에 따라서 풀어가는 거고. 장사는 그게 아니다, 이 말이야. 장사는 어떻게 해? 내가 오로지 묵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. 자, 사업은 어떻게 해? 내 능력. 그렇게 내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거.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. 그 다음에 내가 재능, 내가 타고난 재능을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항상 해야 되고 자기 적성, 내가 재미나는 거누구말 있다나 이거 이 고치고 뭐 조립하는 거 싫은 사람인데 이거 하나 하면 하겠나? 사업도 이거 해라면 되겠나? 정님도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상담할 때는 사업과 장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다른 개념입니다.